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까지 신약성경 111면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아를 달라 하는데 정가를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배시원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 배시원 목사님은 어, 총신에서 MDB 하셨고 켈빈에서 THM 그리고 여기 서든에서 지금 PHD 신약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뭐 학력이나 또 제가 기존의 이 목사님을 어, 알지 못합니다 처음 뵙는 분인데 어, 지난번 오셨을 때 어,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미국 생활 10년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줍지 않게 어, 미국 생활은 이런 거고 여행은 이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학기 중에 여행하면 스트레스가 좀 풀린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목사님은 세계 일주를 하신 분이더라고요. <웃음> 1 년이 넘게 세계 일주 무전 여행을 하신 분이었어요. 이제 그런 분한테 어, 미국 여행은 뭐 이렇고 네, 이런 이야기를 했었던 거죠. 근데 제가 놀라운 거는 왜 세계 일주를 하게 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말씀으로만 알던 그 하나님을 직접 경험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물 분으로 세계 일주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다짐, 어떤 이런 각오가 되게 와닿았어요 야 신앙을 그냥 말로만 하지 않고 생각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경험하고 싶어서 세계일주를 하셨다 그리고 실제로 세계일주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제가 그 짧은 시간에 저 혼자만 듣기에는 너무 아까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초청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세계일주 하시는 동안 하나님을 정말 얼마나 이렇게 어떻게 경험하셨는지 한번 함께 들어보기 원합니다. 우리 배시원 목사님 오실 때 박수로 환영할까요? 할할루야야 l u j a h Amen. Amen. 주 m e n Amen. Amen. Amen. Amen. Amen. a m e 아 Amen. Amen. Amen. Amen. Amen. Amen. Amen. Amen. Amen. a 기 e n Amen. Amen. Amen. Amen. a m e 말씀 주, 위주로 주일 아침이니까 아, 말씀드리고 또 제게 주신 은혜를 어, 나누고자 아, 합니다 음, 하나님께서 오늘 어, 저를 통해서 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어, 생명의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종교개혁가인 이존 칼비는 어, 기도란 무엇인가 라는 이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기도는 믿음의 주요한 실천이며 매일 하나님의 복을 받는 매체이다. 그러므로 기도는 모든 신앙의 시금석이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시금석이라는 돌을 아십니까? 좀 어둡고 검은색의 돌인데요. 금방에 가면은 이 시금석을 가지고 반지라든지 이금 금을 어, 금의 가치를 판단하는 이 돌입니다. 그래서 이 돌에다가 어, 금을 이렇게 문지른 다음에 이제 시약을 딱 떨어뜨리면요. 이것이 14K인지, 18K인지, 뭐 24K인지, 순금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지른 부분이 1 4 k 예를 들어서 18K 시약을 떨어뜨리면은 14K는 사라져 버립니다. 네, 그리고 어, 이, 그24 순금은 22K 시약을 떨어뜨려도 순금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아요. 계속 그 돌에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어우리 아니 기도가, 그러니까 우리 모든 신앙의 시금석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성도가 기도를 어떻게 하고 살아가느냐,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이 보여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살아있는 신앙은 기도하는 신앙입니다. 기도하는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기도가 그만큼 우리 신앙의 중요한 믿음의 실천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교회는 기도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교회의 생명력은요, 여러분, 기도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그래서 그 기도의 믿음의 순도를 보기 위해서는 뭘 봐요? 그 교회의 믿음의 순도는 기도로 결정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졸업한 이 총신대학교에 이 신대원에 역사신학을 가르치는 이 박용규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요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이 세계부흥 역사를 연구해가지고 2000년 동안 어떻게 부흥이 일어났는지 이런 책을 모아 자료를 모아가지고 책을 내셨는데 세계부흥 역사라는 책이었어요 근데 이 책에서 말하는 이 부흥이 어떤 것이냐 먼저 부흥은 어떤 양적인 성장, 교회가 커지고 성도가 많아지는 그것은 하나의 현상일 뿐이고 부흥은 영적 각성의 역사인데 회계로부터 시작되는 역사이다 한 사람의 회계로부터 부흥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기독교 역사 속에 부흥이 일어났던 현장에는 항상 공통점이 있는데 그 뭐냐? 기도의 배경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이, 두 사람이 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던 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있었고 그 임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영혼들이 구원받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영적 각성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이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데 아무 곳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기도하는 곳에 임한다 기도하는 곳에 임한다 제가 이번 주 어, 월요일에 어, 우리 목사님, 단임 목사님과 잠시 만나서 이제 이런저런 제이 교제를 나누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또 교회에 대해서도 듣고 이렇게 했어요 어, 무엇보다도 이 어, 지금 켄터키 미션교회가 아, 정말 기도해야 될 때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제 정말 어, 우리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 모시고 제가 목사님을 보니까 너무 멋있다 뭐 반응이 없으시네 <웃음> <웃음> 외모적으로도 너무 멋있으시고 또 제가 놀란 거는 어, 처음 저를 뵀는데 또 설교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정말 쉽지 않은 부탁입니다 처음 뵀는데까기 설교를 부탁하신다는 게 제가 누군지도 잘 모르실 테고 또 그런데 어 무엇보다도 이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좋은 말씀을 자기만 듣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과 함께 나누고 싶은 그 어떤 그런 마음. 그래서 야참참 목자시구나 참 이런 마음이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님들 자랑을 엄청 많이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처음 뵀을 때. 그래서 성도님들 자랑하는 목사님들 제가 많이 못 봤거든요. 별도 반응이 없으시는데 <웃음> 많이 못 봤는데 목사님은 정말 성도님들을 너무 사랑하신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아 그래서 너무나 귀한 이 목사님 모시고 아 이렇게 신앙생활하시는 성도님들은 참 복되시다. 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이 목사님 모시고 이제 이 켄터키 미션교회가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전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심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지금 마음을 모아서 정말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기도의 교훈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기도의 교훈. 오늘 본문이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먼저 간절함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간절함. 기도할 때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누가복음 1 1장은 기도의 장으로서 유명한 장인데요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제자들과 이제 향해 가는 그어 과정 가운데 주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라는 교훈을 주신 말씀이에요 1절부터 4절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에 대해서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5절에서 8절까지는 한 가지 비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9절에서 13절에서는 또 다른 비유를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결론적으로 기도에 관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5절에서 8절에는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세요 밤중에 어떤 친구가 찾아와서 떡세 덩이만 빌려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도 그렇고 상황도 그렇고 너무나 번거로운 거예요 이 빌려줘야 되는 사람이 왜냐하면 밤중이고 가족들이, 아이들이 또다 자려고 하는데, 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라는 말은 요 여러분, 헬라어로 파이디아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5세를 전후로 하는 7세 미만의 아동을 말합니다 어린이들이죠? 애를 키워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애들이 자야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애들이 자야 부모가 쉴수 있잖아요 <웃음> 애들이 자야 되냐. 얼마나 중요해 애들이 재우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애들 키우다 보면. 근데 이제 떡을 주려면요. 애들 자려고 하는 애들 깨워야죠. 불을 켜야 되죠. 또 당시에 유대 사회는요. 미국처럼 이렇게 집들이 떨어뜨뜸은 있는 게 아니라 이공동체 같이 이렇게 모여사는 거예요. 옆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바로 옆집도 알수 있고 앞집도 알수 있고 다 가까이 붙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 사람에게 떡을 주는 일이 단순히 그냥 떡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라는 거예요. 번거로운 일. 이 집주인에게 있어서 그러나 이 번거롭지만 무엇입니까? 이 사람의 간청함으로 인하여서 떡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너무나 간절하게 간청하기 때문에 떡을 준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왜 이렇게 간청을 합니까? 왜 이렇게 간절합니까? 이것이? 왜냐하면 본문에 보니까 이 사람에게도 어떤 손님이 찾아왔는데 이 손님에게 대접할 떡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떡을 빌리러 온, 거, 온 거예요. 자기 친구에게. 이 중동 문화에서는요. 이 명예와 수치가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손님을 마중하는 이 문화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데 이 손님을 내가 잘 마중하는 것이 우리 가문의 명예와도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 나아가서는 이 공동체와 그 마을의 명예와도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손님을 잘 대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이 밤중에 번거롭고 까다로움에도 불구하고 간절하게 요구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에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그 요구대로 줄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이 하나님 앞에 이러한 간절함을 가지고 간청함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간청함이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아나이데아라는 말인데요. 이 단어는 이 합성 명사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 어원은 이 아이도스라는 이 부끄러움, 챙피함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단어와 앞에 부정어 r을 붙여 가지고 합쳐서 만든 단어예요 그러니까 간청함이라는 말 속에는 부끄러움 없이 챙피함 없이 또 한국말로 하면 어떻게 어찌, 어찌 보면 뻔뻔하게 이렇게 요구하는 것을 간청함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시간과 장소와 사람이나 내 체면에 상관없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요구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9절부터는 한번더 우리가 간절하게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구하라. 찾으라. 그리고 뭐 합니까? 두드리라라는 거예요.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세 가지 다른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한 특징은 뭐냐면 은 주님께서 구하라라고 했을 때 명령인데요 이 명령의 이 시제가 바로 현재 현재 명령형입니다 현재 이 헬라 원문에 보면 현재 시제는요 여러분 지속하라라는 의미가 있어요 지속 그러니까 한번 구하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구하라. 계속해서 찾으라. 계속해서 두드리라라는 거예요. 단회성으로 한번 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기도의 지속성에 대해서 주님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예.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의 삶이 기도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교회 와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우리 삶 속에서도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항상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어디서든지, 장소와 시간에 상관없이. 우리의 심령이 우리 심령이 항상 하늘로 향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불안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불편해야 돼요. 이것이 정상입니다. 기도하지 안에서 불안하고 걱정과 근심이 되는 게 되면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느 정도 기도하지 않아, 않으면... 내 삶이 불편해져야 되는 거. 뭔가 꺼림칙해져하고 불안이 찾아오고, 걱정이 찾아오는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도가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설교의 왕자라고 어, 불리었던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남겼어요. 성경은 우리가 항상 설교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지만, 항상 기도해야 된다고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주님도 제자들에게 세상 마지막 때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 많은 이들이 너희에게 와서 미혹을 할 것이고 온갖 지진과 기상이변과 천재지변이 일어날 것이고 전쟁과 난리와 소문을 들을 것이고 온 사람들이 너희를 내 이름 때문에 미워할 것이고 사랑과 믿음이 식어질 것 이런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당부하시냐면요 누가 복음 21장 36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이 장차 올이 모든 일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가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심령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보니까, 여러분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어떤 필요와 우리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요,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기 위한 통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관계하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고요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이게 무슨 우연이 된 건지 아니면 내가 잘해서 된 건지 분별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 일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우연이 된 건지 뭐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알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셨구나. 그래서 그런 사람은 감사와 은혜가 기속적으로 삶에서 넘치는 거죠. 살아있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통해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고요. 결국 그 응답을 통해 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10편 145편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도다 우리 예수님도요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이러한 항상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도로 계속해서 유지하시던 분이었어요 특별히 다른 복음서보다 이 누가 복음에는요 누가는 예수님의 기도하신 모습에 대해서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기도하신 모습을 보면요 예수님은 보통 아주 길게 그리고 아주 자주 기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 유대 문화에서는 유대 문화에서는요 하루에 세번 회당에서 기도를 드렸어요. 18가지의 기도문 또는 테필라라라고 하는 그 기도문을 가지고 당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를 드렸어요 예수님도 어렸을 때부터 이런 유대 문화권에서 자라셨기 때문에 하루에 3번 기도는 습관화가 돼, 있으, 돼 있으셨던 분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3번말고도요 따로 항상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독대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어요 누가 보면 6장 12절에 보니까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산에 가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게 뭐예요? 철야 기도를 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뭐 하십니까? 밤새 기도하시고 내려오셔가지고 1 2명제자를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권능과 능력을 주시고 그들을 파송하시고 또 귀신과 온갖 귀신을 내쫓으시고 온갖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그 전에 먼저 뭐하셨죠 밤새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또한 잡히시기 전에 겟세만의 동산에 가서 기도를 하셨는데요 22장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남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습관을 따라서 감남산에 가셨다라는 거예요 습관, 습관 무슨 습관이에요? 기도하는 습관이 있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 가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제자들과 떨어져서 홀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잘 아시다시피 어떻게 돼요? 기도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주님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어요. 의학적으로 볼때 여러분, 온 신경을 꽉 집중하고 써서 막 사람이 간절하게 기도하면요. 집중하면요. 얼굴에 있는 이 실핏줄이 터진대요. 그래 가지고 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이렇게 될수 있다라는 의학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했다는 걸볼 수가 있, 있죠 어떤 성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아니 뭐 이렇게 기도를 오래 할필요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구하기도 전에 다 아시는 분 아니에요? 저는 10분 이상 못하겠어요 어쩌면 맞는 말이죠, 그렇죠? 왜그 기도를 굳이 길게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아, 목사님, 뭘뭐 이렇게 막 소리 지르면서 간절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 구하지도 않아도 다 아시는 분인데 그냥 조용하게 하면 되지 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기도의 어느 한 부분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이미 다 우리의 필요를 아세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내 필요만 놓고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요 밤새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럼 예수님이 무엇을 놓고 여러분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을까요? 자기 먹을 거, 자기 입을 거, 자기 명예 또는 건강을 위해서? 아니죠 예수님께서 무엇을 놓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냐 한마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놓고 기도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간절하게 밤을 새면서까지도 그 뜻이 주님의 삶속에 이루어지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너네 이렇게 하라 오늘 말씀 1절에서 4절에 가르쳐 주셨어요. 뭐예요? 주기도문이잖아요. 네, 주기도문. 여러분 주기도문은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데요. 마태가 좀더 길게 주기도문에 대해서 기록을 했고요. 누가는 조금 한 축적으로 주기도문을 어 기록을 했어요. 누가 마태복음에는 7곱 가지의 간구가 나오고요. 누가복음은 좀더한 축에서 5가지의 간구로 한 축돼 있어요. 여러분, 주기도문을요, 그 일곱 가지의 간구를 한 문장으로, 하나로,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보면요, 무슨 기도냐, 주기도문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긴 받는 곳이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사는 백성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 그곳은 하루에 먹을 양식만 있으면 충분한. 마치 하루에 만나를 하루만 주셨듯이 요 내일 먹을까지 우린 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나라에 사는 백성들은 하루 일할, 아니, 하루 먹을,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되는 것이죠. 그 나라의 백성들은요,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자신들을 용서한 것 같이. 그 나라에서는 악이 없죠. 시험에 빠지지 않죠. 예. 그러니까요, 이 하나님, 이 주기도문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그것이 바로 여러분, 주기도문인 거예요. 주기도문의 핵심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며 구해야 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내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 기도의 가장 우선순위의 제목이 돼야 되고요. 날마다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내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면요. 모든 게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게 안 풀리니까 자꾸 딴 쪽에서 문제가 딴 쪽에서 벌어지는데요. 네. 이게 풀려버리면요. 나머지가 다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잠잘 것을 놓고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죠? 그런 거 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와 을을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들은 다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요. 나머지는 그냥 다 알아서 따라오는 것들인 거예요. 나머지 문제는 다 알아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뭐예요?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두드리지 않고 이런 하나님의 뜻을 향한 목마름이 우리 안에 없는 게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굳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 세상에 뭐 만족을 주는 것이 많잖아요. 그런 것을 쫓고 그런 것에 현혹돼서 우리가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내 신앙이 점점 점점 미지근해지는 게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을 향한 그 선하신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삶 가운데서 회복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영광을 보는 것, 그것을, 그것을 향한 내 안에 목마름이 사라지고, 점점 그냥 세상이 주는 만족과 세상에 타협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을 향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것을 쫓고 있는 것. 그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영혼은 메말라가고 입이 미지근해지고 주님은 그러한 신앙에 그러한 미지근한 신앙에 대해서 아주 경고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장 15절 16절에 라오디게아 교회 마지막 아니, 그 초대교회 일곱 가지 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참 무서운 표현이죠 내 입에서 너를 토해버린다 왜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하게 있는 거예요 한 발은 주님 앞에 두고 있고 한 발은 세상에 두고 있고 여러분 이시간 우리 자신을 한번 스스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 중심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는지 그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뜻이 내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이 내 삶의 가장 최고의 우선순위고 가장 내가 바라는 것이고 내 삶의 가장 최고의 기쁨을 주는 일인지를 여러분 한번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현재 우리의 삶은요 저 이슬람권이나 저 북한처럼 극심한 핍박이 없는 삶이에요 그렇죠? 아마 대부분의 그러실 거예요 이 미국에서의 종교생활은 자유잖아요 자유가 있잖아요 마음껏 예배할 수 있고요 마음껏 기도할 수 있고요 마음껏 성경 볼수 있고요 누가 막 방해하지 않아요 누가 막 성경 본다고 때리지 않아요 잡아가지 않아요 그런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자유의 방종이라는 거예요. 점점 내 자신과 타협하고 육신과 타협하며 점점 미지근해지는 우리 자신과 우리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나를 핍박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믿음과 거룩을 방해하는 그나 자신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나의 가장 큰 핍박자는 그래서 바로 내 자신인 거예요. 내 안에 계속해서 꿈틀대는 이 육신의 욕망과 계속해서 남보다는 다른 사람을 돌아보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끊임없이 올라오는 그내안의 욕망 그나 자신을 죽여 없애야 되는 것내 자신의 죄와 싸워야 되는 것내 자신이 나를 가장 핍박하고 있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요 나도 모르게 서서히 그렇게 오염되고 미지근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 뜨겁게 여러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항상 감사와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해지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기도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동행하셔요. 말씀을 통해서 먼저 그분의 뜻을 알려주시고요. 우리가 그말씀에 기도로 반응하고 순종함으로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면요. 그 맛은 절대로 잊을 수가 없는 맛입니다 네, 네, 아, 네. 여러분 그 맛을 보셨나요? 네. 그렇죠. 우리 주님 만났을 때다그 체험이 있잖아요 맛을 봤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맛집을 가면 항상 기억이 나잖아요 그 맛이 맛집이 아마 개인적으로 하나씩 다 있, 있으실 수도 있고 없으실 수도 있는데 <웃음> 저는 미국에 유학을 오니까 어느 예전에 시카고에 갔는데 홍콩 반점이 있더라고요. 백종원의 홍콩 반점 그 짜장면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저 그래서 저는 유학 생활에 제일 먹고 싶은 음식 이 뭐냐 짜장면인데 그 홍콩 반점의 짜장면. 멀어서 갈 수가 없는데 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춘장을 알죠 소시 수수 춘장을 사다가 제가 생전 처음으로 집에서 짜장면도 만들어보고 막 그렇게 살고 있는데 하여튼. 너무나 그 맛을 잊을 수가 없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신앙의 맛도 막 이런 것과 같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는 맛보아, 맛보면서 아맛보 살아가야 돼요. 그 맛을 본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34편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 성도 여러분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두드리십시오. 계속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의 말씀이 주는 기도의 교훈은 뭐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 하늘 아버지를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기도를 할때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요 무슨 믿음이냐 우리야, 우리에게 우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사실이에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 13절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 보음 11장 13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십니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 하물며라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주는데 하물며 너희의 하늘아버지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함을며라는 말은요, 앞에 나오는 말보다 뒤에 나오는 말을 더 강조하기 위해 쓰이는 접속 부사의 말씀인 거예요. 영어로 하면 뭐니까? 그래서 how much more, how much more. 이 세상의 아버지들, 세상의 아버지들도 자기 자녀들에게 심지어 그 사람이 악해도 좋은 것을 주는, 주려고 하는데 부모라면 함을며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너희, 너희에게 무엇을 주겠느냐? 이런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때 중요하게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 하늘 아버지신데요. 그 아버지는요, 우리에게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항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네. 나는 이거를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요. 나 이거 지금 이 문제 해결돼야 돼요라고 기도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더 좋은 방향으로, 더 좋은 것으로 항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기대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실 거니까. 하나님이 더 좋은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거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에서는요. 이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7장 11절에 보면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기록해요. 근데 누가복음좀 다르죠. 뭐가 달라요? 하늘에 너희 아버지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강조하고 있어요. 성령을. 이 다른 거예요. 마태는 좋은 것. 근데 누가는 성령 왜냐면요 하 여러분 마태와는 다르게 이 누가복음의 특징이 있는데 바로 11절에 이아 13절에 누가는 이 땅의 아버지 된 자로 너희 중에 아버지 된자 그리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 그러니까 땅의 아버지와 하늘의 아버지를 대조시키고 있는 거예요 땅의 아버지가 줄수 있는 건 뭐가 있어요? 뭐 생선, 알, 달걀 뭐 먹을 거, 입을 거, 잠잘 거뭐 이런 좋은 것들 그렇죠? 편안한, 아버지가 제공해 줄수 있는 근데요 우리 하늘아버지가 줄수 있는 건 뭐가 있냐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 이 땅의 아버지는 절대로 줄 수가 없는 게 바로 뭐예요? 성령 하늘아버지만 줄수 있는 게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이 누가가 성령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선물이 뭐예요? 성령인 거예요 돈도 아니고요 명예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령이에요 왜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성령님은 심지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안에서 내가 뭘 지금 나에게 뭐가 필요한지도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사실 근데 성령님은 다 아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분이세요 우리 안에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 내가 지금 어디 아픈지 아시는 분 계세요? 정확하게? 지금 내 장기 중에 어디 그 속에 뭐가 고장나 있는 거 아시는 분 계세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죠? 잘 모르잖아요. 뭔가 문제가 생겨 우리 병원 가잖아요. 근데요, 우리 마음의 상태도 우리잘 모르잖아요. 내 마음이 어떤지도 난잘 모르잖아요. 정확하게, 그렇죠? 근데 성령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요, 믿음이 충만해집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칩니다. 은혜가 충만해집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능력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봉사를 할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과 지식과 사명까지 하나님,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만 우리가 충만하면, 성령님만 함께 하시면, 성령 충만하면 다할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삶의 능력이고 생명이고 힘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면 다할수 있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사장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한 가지 비결을 배웠다 비천에 처할 줄도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데 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라는 말 뭐예요? 성령 충만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누가 보음에 보면요 이 누가는요 다른 어떤 책들보다요, 무려 성령충만에 대해서요, 17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누가 보면 사도행전 다 통틀어서. 17번.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을 비롯하여 예수님의 사람들, 세례 요한, 그의 어머니 뭐엘리사벳사가랴 사도들, 1 2명 사도들, 바울, 제자들, 스데반까지요 주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성령충만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성령충만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라 거예요.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부활절을 보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나타나셔서 가장 먼저 주신 선물이 뭐예요? 성령이었어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너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여러분 이게 어떤 장면입니까? 마치 창세계의 2장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아담에게 아담의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그가 생령이 된지라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영을 그 코에다 불어 넣어주셨어요 그가 사람이 됐어요 한마디로 창조하신 것죠 사람을 그렇게? 예수님도 똑같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 넣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저희가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예수님이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새 창조의 역사를. 어떻게 해요? 성령을 불어 넣어 주심으로. 성령을 주심으로.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 누가, 누가는요, 이 성령이 가장 핵심이구나. 여러분 누가 보면 사도행전을 기록했잖아요 누가가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제자들이 어떻게 돼요? 위대한 사도들이 다 되어가지고 예수님 잡히셨을 때는 부인하고 도망가고 그저 예. 다 숨어있고 그러다가 아무것도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예. 성령을 받고 나니까 위대한 사도들이 돼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가, 어떻게 시작되는가, 어떻게 펼쳐지는가를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인 거잖아요. 이 성령의 역사, 대서사의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의 시작의 역사, 대서사를 기록한 것이 이 사도행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도의 일순위는 바로 이 성령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구하셔야 돼요. 항상 성령 충만함을 구하셔야 돼요. 항상 성령 충내 안에 지금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불안해야 돼요. 우리는 걱정이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한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가 지금 충만한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한가 항상 점검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항상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내 불완전한 경험과 지식과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성령 충만함을 구하며 살아가시길 바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항상 우리에게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성령을 주시는 그 하늘 아버지를 신뢰함으로 그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라요 이사에서 55장 8절 9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의 와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높으시고 주님은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들으시고 내가 알수 없는 비밀한 일들을 아시는 분이신 것입니 <웃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것 할렐루야 저희 가족은요. 이제 한국에서 신대원을 졸업하고 안수를 받고 2년 전에 미국에 왔어요. 유학을. 그래서 그 미시간의 칼빈 신학교라는 곳인데 거기서 공부를 하고 이곳에 서던 세미나리에 이제 박사 과정 공부를 하기 위해 왔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사오는 와중에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집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학교 기숙사를 신청을 했는데 기숙사에서 방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렸어요. 기다려 기다리는데 했는 개강 날짜가 1월 17일인데 한달 전에도 방이 없다라는 거예요. 미국에서 처음 이사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생각할 게 많잖아요, 그렇죠? 한달 전에는 이사를 가야 되는데 개강 한달 전에는 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랑 이제 작정하고 이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계속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 제발 기숙사를 주시옵소서. 아, 그런데 3주 전에도 물어보니까 방이 없다는 거야. 개강 3주 전에도. 아니 개강 전에는 이사를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학교 개강 전에는. <웃음> 야, 그래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학교 주변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학교 주변에 집들이 있는지 좀 알아보니까 다 뭐예요? 너무 비싸고 다 너무 또 학교랑 떨어져 있고. 아, 그리고 막 그 기숙사가 아니니까 그 관리자가 이제 외국 미국인이잖아요. 미국 집주인하고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한번 해본 적도 없고 복잡하잖아요. 그 계약이라는 게. 아, 너무 싫은 거죠, 그러니까. 기숙사에 꼭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기숙사에. 앞으로 또 학교 생활을 뭐 1, 2년 할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최소한 5년 정도 할 텐데. 기숙사에 들어가야 너무 좋잖아요, 기숙사가. <웃음> 그래 가지고 기숙사만 놓고 막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 결국에요. 3주 전에도 이게 답이 안 나오니까 방이 없다고 하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외부 외부를 좀 알아보고 유일하게 학교랑 걸어서 갈수 있는 집이 하나 나왔는데 그집 보니까 너무 너무 또 비싸고 집이 또 커요. 집이 방이 세 개나 되는 거예요. 아 그래도 비싸고 또 집주인하고 또막 계약을 해야 되고 막 복잡하고 실 기숙사만 하여튼 하는데요. 결국에는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어,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아버지를 바라봐라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아버지를 바라봐라 그러니까 제 마음과 생각이 이집 문제에 너무 몰두해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하늘 아버지, 하늘 아버지 아,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지 아 이게 더 좋은 곳으로. 아 하나님의 생각은 나랑 다르지. 와 그때부터요. 기숙사를 내려놓고 <웃음> 하나님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해 줄집습니다 줄 그래가지고요 결국에 그 이제 시간이 없잖아요. 결국에 그 다른 집 아까 알아, 알아본 그 집을요 계약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집은요 비용적으로 더 비싸고 집도 더 크고 물론 좋죠 좋은데. 어찌됐든지 비용이 많이 드는 게 문제죠 저희한테 어찌됐든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거길로 계약을 했어요 계약하는 날 이제 계약서 다 검토 완료하고 사인하는 그날 아침에 이 기숙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방이 났다 <웃음> 네. 뭐 어떻게 해요? 아니죠 기숙사는 기숙사를 포기하고 더 좋은 곳으로 사인을 했어요 <웃음> 이 집으로 <웃음> 네. 왜요?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기숙사, 또 기숙사 입주를 언제 하냐면 개강 3일 뒤에 입주를 할수 있대요 그래서 기숙사 이제 됐다 필요 없다 <웃음> 이 집으로 계약을 하고 이제 이사를 제이 오게 되었습니다 이사를 와서 저희가 3개월을 살아보니까 저희 가족에게 가장 필요한 세 가지가 다 충족되는 집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저에게 있어서는요 학교랑 걸어서 가는 게 가장 중요해요. 학교랑 걸어서 갈수 있고. 저희 아내에게는요. 창문을 마음껏 열수 있는 집. 왜냐면은 그 칼빈의 기숙사는요. 막다 모여 사니까 창문을 쉽게 못 여는 거예요. 다 옆집 앞집 뒤집 뭐다 알잖아요. 창문 열고서는. 그냥서 그러니까 창문을 닫아 놓고 사는. 그래서 저희 아내는 창문을 마음껏 열수 있는 집인데. 저희 집이 지금 창문이 엄청 많고 마음껏 창문을 열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아기에게 있어서 놀이터가 가까웠으면 좋겠다 지금 저희 집 앞에 문 바로 열면 바로 앞에 공원이 있습니다 놀이터가 바로 앞에 있어요 <웃음> 우리 가족에게 필요한 그세 가지가 다 충족이 되고 더불어서 뭐가 더 좋냐 칼빈 신학교에 있을 때는 제가 그 거기는 한인 학생회에서 새벽 기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는 그 유학생들이 새벽 기도를 할수 있도록 한인 학생회에서 운영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사 갈 생각을 하니까 기도의 자리가 이제 바뀌어야 되잖아요 기도의 자리가 환경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 서던에는 새벽 기도가 있냐? 없어요 여기 학생회는 그런 게 있는 학생회들이 많이 없죠 미국이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게 고민인 거예요 기도 생활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가서 어떻게 새롭게 기도를 해야 될까? 여러분 기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기도 자리와 그 환경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아마 여러분도 교회 성전에 또 지금 이사 이제 준비하실 텐데. 성전이 바뀌어 버리니까 예배 자리와 기도 자리가 바뀌니까 또 이게 그렇잖아요. 그렇죠? 야, 그런데요. 너무나 하나님 놀라우신 게 저희 이사 간 집에요. 위층에 다락방이 하나 있는데요. 기도의 골방처럼 다락방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야, 여기 하나님이 예배하셨구나 나는 미처 생각하지도 못한 이 곳에 하나님과 마음껏 부르짖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 거예요, 이 집에. 와, 너무나 놀라운 그런 걸 보면서 야, 역시 우리 하늘 아버지는 아 내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예비해 주셨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앞으로의 유학생활이 막연하고 두려운 게 아니라 기대와 소망으로 시작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선한 성도 여러분 우리 하늘아버지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더 좋은 성령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선하신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때로는 그 당장은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불행같이 여겨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고 반드시 선하시고 의로우신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고백한 것처럼 우리 마지막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해요. 그러므로 여우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살리로다. 네. 그러한 믿음으로 사시는 우리 켄터키 미션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